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맛은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데 입맛을 감싸는 느낌은 새콤 달콤? 달콤. 제가 오늘 실롬에 오게 된 이유는 여기 때문에 이곳이 태국에서 유명한 기도 드리는 곳인데. 그렇게 소원을 빌면은 어잘 이루어진대요 여기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닭띠 조금 조심하라 그러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제걱정 그리고 구독자분들 건강 걱정 때문에 한번 와가지고 기도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조금 많이 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려고 왔는데 하필 또 핸드폰이 이렇게 바꾼지 얼마 안됐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메인보드가 좀 고장났다 그러더라고요 카카오메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c t v 를 설정해서 CCTV를 하나 보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메인보드가 불량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이 꺼졌다가 켜진대요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애플 매장에 와가지고 이거 불량품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여기 와봤습니다. I just checked before the iPhone 14 Pro. This m a i n b o a r d is something wrong. Have you made an appointment? Not yet, not yet. At the Genius Bar, we always have to make an appointment. It's okay. 어, 근만 그 사람이 체크해주더니 어디 이거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보 보시더니 확실히 핸드폰에 이상이 생겼대요. 있나보다. 300 바트부터 해가지고, 아뭘 사가지고 해야 되나 뭔데? 아 이걸로 장사 잘 되겠네. <웃음> 이내 야지해 주나 보다. 한명한 한 명을 다해 주는 거구나. 지금 하우 마치즈포 원타임? The price is there. 4 people 4 people 3 people 2 people. The price. Is there. 아. 대관은 360 바트. 아360 바트. 2023년에 저와 가족들 건강 지켜주세요. 지인들과 모든 저의 구독자분들 건강 하시는 일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좋은 컨텐츠 도와주시고 구독자 많이 늘게 해주세요. 어이 예, 어이 예. 여기도 뭐 야, 시장 같은 게 있나? 여기, 가격이 <목소리도> 100바트 4000원 면서중새고인거같기도하면서중기인거기도 하기도 하기여기에 떡볶이 7 9 <목소리도> 타운라이카하하하 <웃음> 짜장면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불닭볶음면으로 줄것 같은데? 아 비싸긴 하네 저, 저기에다가 3,200원 정도면은이야가끔마카 이름이 아줌마 떡볶이요 밍밍하고 달고 떡은 쫄깃쫄깃하다 한국에서 떡볶이 안 사먹은지 좀 오래됐는데 한국은 떡볶이 얼마나 알려나 내가 아는 그 떡볶이 맛의 에한 40% 정도 밖에 안되나? 에서 한국에서 한국 r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에 대형 쇼에몰중에 사실상 지금 아이콘시암으로 가는 방법은 엄청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BTS 지상철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요새 방콕 날씨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비가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 불상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BTS 44, p l e 44 잠으로 도착했고, 여기서 환승을 해야 돼요. 색깔 보니까 이건 거 같은데, 맞아요. 표지판 딱 핸드폰이 있는 거랑 여기랑 매칭시켜 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보트 타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래요 여긴가봐 이스 <웃음> 아이콘시엄? 오버래 라스트 원 라스트 원아 혹시나 아이콘시험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첫 번째가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곳입니다 아이콘시험 제가 탈 배가 이뱀 공짜로 태워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여기에 타는 게공로이겠지 우와 <웃음> 영상 찍기는 되게 좋은데 어허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모습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백화점 같아요 아이콘시암 옆에 있는 이 콘도 하나에 한 4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강뷰를 끼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싸네요 무슨 입장을 동전처럼 요란하게 했네 태국 느낌도 나고 백화점이랑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시험하면 은또이 인형 앞에서 또 사진을 많이 찍던데 음식점이랑 뭐 물건 팔고 음. 태국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웃음> Hello. Chicken. c h r e m p and. This 120. 카 카.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맛은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데 입맛에 감사한 느낌은 뭐 새콤, 달콤, 짭조름 약간의 매콤함 맛을 다 느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새우살에 살아 있네 음. 여기에 랍스터를 팔고 있네 허 랍스터를 팔고 있어 2,500원 아2 5 0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10만원을 팔고 있다고? 장사가 안 되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런 거 팔고 있는데 어, 10만 원짜리 팔고 있으니까 어, 확실히 과일의 나라답게 과일이 엄청 많네. 근데 여기 왔는데 파타이 한번 정도 먹어줘야지. 시프드 파타이랑 치킨 파타이. 하이 원쉬림프 파타이. 어. 슈링파타이? 예. 이 맛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비주얼은 할게요. 맛이 느껴졌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맛은 너무... 짜장면 쫄면 먹는 느낌? 지금 맛이 안 느껴지니까 그만큼 발짝지근하고 면이 일단 부드럽고 뜨겁고 맛이 안느껴져도막 거부감이 없을 정도니까 그래도 사점 뭐죠? 그런 메이커들 다 있고 파텍필립부터 헤르메스까지. 와. 여기 맨 위층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봐야 돼. 전부 다다한세달 이래야지 살수 있는 그런 물건들 뿐이네. H&M 있고 퍼센트 커피숍 있고 그리고 태국으로 처음 들어온 애플 매장이 있고. 나도 이제 그 애플 유저니까 들어가봐도 되잖아. 아, 나ก n านก็อ 아이폰 매장을 뒤로 하고 여기 뷰가 엄청 괜찮은 곳이 있네 아, 이런 공원 같은 게나와있네 되게 잘 돼있다 여기 와 귀여워. 오토바이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그렇게 전시돼있는 거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웃음> 스타벅스에서 주문해가지고 저기서 야경 보면 또 기가 막힌데요 에 그냥 게러시는데 체맥스. 뭔가 고급죠. When I drink this Americano and a big together. What is this oh, o no. no. <laughs> 맛이 많이 안 느껴져 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메리카노보다 살짝 조금 연한 것 같은? 그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나온 그 액기스를 주니까 조금 더 뭔가 고급진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아메리카노보다 한 한국 돈으로 한 돈으로 한천원 정도 좀더 비싸니까 뭐 야경은 솔직히 막 크다 제일 높은 곳이 7층이기도 하고 그냥 선선한 맛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아이콘 시암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맛을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으니까 맛 표현을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고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